谢谢你맥事 오케이 고아 어떻게 되먹는지 가다가 그냥 1 10, 0을네 就我去信弄哦自己找了地方过来就用的对对对对我不了那个那是去去去去去去去剪去去去去去去的不去去去去去去刀去这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아, 장자자 아, 지도사실아는 아,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 요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2在后面。2在后面。 어, 얼0초 220后面。 금방까지 좋다고 얘기하고 있었었는데. 나한테 위치를 잘못 알려줘가지고. 끝에서 끝으로 다시 가야 되네. <웃음> 진짜. 큰수고하 있어. 2 0 그럼 어 이제 내가 너랑 뛰다 했어. 우리 딸에게는 공부 원래 니 자임을 러 보. 해 嗯今天在这里那那啥锁了个车带你要装忙你就就就就不装潢吧哦不好意思这边不是这个吗不知道啊他其实也在家的中午这个不我的杨哥我都在呢啊一点之前杨哥 어? 어? 어 어, 你好呃怎어了哦哦哦我的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아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호哦哦哦 他是韩国人你小小伙子啊正好正我俩认识坐一起了你就可以坐他那个哦我不太懂韩国人他韩国人我你你坐他那个行不是这个旁边的座位哎不是旁边的座位是你这边的座位这个对这个我是跟那个女的她给我换的你你你你坐吧正马上到了<笑> 어, 여기 또 도착하자마자 또핵산 검사를 당연히 하고 있죠? 이 중, 지도, 중국 내에서도 어디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핵산 검사랑 해야 될 거, 뭐 어플리케이션 다 달라가지고 매번 매번 다 다시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는 한 번만 됐네? 신기하다. 그렇게 자연이 좋다는 장자재에 왔습니다. 금방 어떤 남자애가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여기 남자 여기 여자 남녀 공용. 아좀좀좀 오만 조덴마. 아 네. 패키지로 들어왔는데 VIP룸을 줬네. 어디 장자재 VIP룸은 얼마나 존지한바봐가아어 어, 이런 게 있네. 어 vip 룸 맞네 음. 여기도 미용실이 있네 써나오 so 혼자서 운영하시고 1층 2층 돼있는데 2층은 안 열었고 1층에는 다이 두개 해가지고 쓰고 있네요 커트 가격은 38원인가보다 38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한 6천원 투짜리 한, 한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야, 이거는 커리츠 마 이거는 커리츠 커리츠 커리츠 커리츠 커츠이 하 θα n 단골은 식품이응 일본 일본은 음식을 싫어야지부환 우주쓰 방금 밥값이 한 만원 정도 나왔는데 반찬이 한 6,500원 정도 하고 밥이 한,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쩐지 밥을 많이 주더라 인간적으로 한 명이 왔으면 한명 인분만 해줘야지 아. 야지 아, 네네네네네. 빠이빠이. 아아 <웃음> 아이스크림 되게 이쁘게 생겼다. 소다만 나는 것 같은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일 갈 곳이 저기 아바타 촬영지, 장자재아까 저기는 담배 피면서 음식 만들어 줘가지고 저에게 신뢰를이었는데 나머지 음식점들도. 하피스피 테이에서 오늘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네, 여기 중국 W 햄버거 치킨 그런 거 파는 곳인데 거기 가 볼게요. 와 이거 이렇게 해서 25원밖에 안 하네. 5천 원? 어 게이워 찍어? 와 진짜 가격 해자다. 와 이게 5천 원이에요. こだこっちになった 여기 훈육 장난 아니네. 금방 엄마, 아빠 둘다 애기 밥 먹는 거 깨작깨작 먹는다고 뼈, 뺨을 때려버리네. 와, 소름 돋네. 근데 옆에서 남자애도 때리고 있으니까. 아, 그게, 그게 더 소름이야. 아, 저런 집안에서 안 태어난 게 진짜 다행인 것 같아. 아, 어, 확실히 패키지 양이 조금 많이 피곤하긴 하네. 어, 지금 7 시인데. 아, 또 떠나야 돼. 뭐짧은잘 모르겠고 하나만 말하자면 약간 중고차 딜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쨍날나야 지금 엄청 탁다래 그여자분이 냄새가 너무 심해 깜짝 놀랐어 그 제가 중간에 말을 끊은 거예요 입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 최악이네 이 소리는 꺼지지 않네 한 시간 동안 이러고 가야 돼. 그냥 중국 여행사를 택한 게 잘못이 아니고 중국 여행을 한 거가 잘못인 거 같은 느낌이야 오늘은. 그전에는 되게 생각했었는데. 제 때문에도 고제 때문에. 그 자기 중국이니까 계속 중국어 써라 그러고. 어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짜증났어요. 계속. 퀘퀘. 자기 뭐 얼마나 기다렸다 약간 그러면서 계속 계속 재촉하고 다른 건다 너무 괜찮은데 뭐 한국인이어도 뭐 중국어로 계속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못 알아먹으면 좀 짜증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양스 주고 계속 중국어로만 얘기하라고 여기도 시골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좀 둘러다. 有一座山是不能爬的另外两座山是可以爬的哪些地方能爬哪些地方不能爬请听好呃阿凡达云家界这座山是不能够爬的它是百丈绝壁直上